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미요미 레나입니다. 오늘 수업은 습자지인데요. 저희가 보내드릴 키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노란색 습자지, 초록색, 주황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각 습자지가 다섯 장씩 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컴팩트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먼저 아이들하고 노력하기 전에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습자지는 잘 잘리지는 않으니까 이런 거는 학부모님들께서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라서, 아이들 얼굴 크기보다 조금 크게 아볼게요 보여주세요. 달랑팔랑, 의성어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종이 자체가 스치면서 나는 소리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 앞에다가 놓고, 아이 얼굴이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호흡은 불어보는 거예요. 하고 불면은 날아가면서 아이 얼굴을 감싸거든요. 그럼 그런 놀이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하늘에서 팔랑팔랑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는 쓰고 아이는 앉아있어서 앉아있는 아이가 엄마가 떨어뜨리는 습자지를 잡아볼 수 있게끔 하는 놀이를 또할수 있어요. 구겨보는 거. 구길때 소리를 들어보세요. 구겨보고 던져보고. 마구마구 마구 공놀이도 할수 있겠죠? 하고 다시 한번 또 펴보고. 아까랑 이렇게 두 가지 보면 모양이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게 구긴 종이고 어떤 게안구인 종인지 또 한번 물어봐주세요. 이렇게 찢었을 때잘 찢어지죠? 그런데 종이는 결이 있거든요. 이 반대로 찢으면 종이가 잘안 찢어져요. 공이 쪽으로만 찢어지죠? 이렇게는 잘안 찢어지거든요. 결을 한번 잘 찾으셔서 이렇게 쭉쭉쭉 찢어보는 쭉, 거예요. 여기 같이 보내드리는 내가지색다섯어사셔도 좋아요. 이렇게 팔랑팔랑 예쁘죠? 안들어온 이걸 다 던질 수도 있죠. 팔랑팔랑팔랑 하고 다시 또다 주워서 다시 던져볼게요. 팔랑팔랑팔랑 1세 3세 사이 아이들 놀이에서는 반복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놀이를 두 번하고 세번 했다고 해서 지겨워지거나 하지 않아요. 컴피티를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손에다가 놓고 입으로 불어볼텐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이들이랑 같이 하나,둘,셋 이렇게또 바닥에 있는 것도 부서서 다시 한번 하나,둘,셋 제가 이거를 불기 전에 항상 하나,둘,셋 하고 숫자를 세는데 이렇게 숫자를 세는 이유는 아이들의 기대감을 더 높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 이 종이가 날라올지 알면 더 약간 두근두근 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불어보시고 요거는 많이 많이 불었어요 잔뜩 넣고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이야, 아 예쁘다. 이렇게 해서 이불처럼 숨어서 그 안에 숨어보기도 하고 또 얘를 슈퍼맨처럼 묶어주면은 이렇게 슈퍼맨 망토 케이퍼가 되거든요. 우리 여자 아이들은 나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천사 같은 거. 사이드한장쭉 써주신 다음에 가운데 계단 접기 해주세요. 이렇게. 대단 접기 해서 아까 찢어놨던 종이로 묶는거예요 가운데를. 이렇게 묶고, 그럼 이제 예쁜 날개가 나비, 이날 됐거든요. 요거를 등에다가 넣고 한쪽 끈은 어깨 위로, 나머 다른 한쪽 끈은 허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차돼서 묶어주시면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잘 날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찢어놓은 숫자지를 다같이 던지고, 또 하나, 둘, 셋 하고 던지고 해서 놀이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놀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바닥에 습자지들이 많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치우시는데 여다가 박스 테이프를 다 감아주세요 이제 우리들의 스파이더맨이 된 거예요 손에 있는 테이프에 붙여 올수 있도록 많이 많이 붙이는 친구는 또 보상도 주시면 좋겠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청소송이라든지 뭐 모두 제자리 이런 노래를 틀어주세요. 그 노래만 나오면 아이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청소도 하고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게끔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